안녕하세요 상어 모입니다 모든 국물 요리의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멸치 육수를 아주 진하게 끓이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멸치 육수 하나 진하게 잘 끓여 놓으면 된장찌개든 모든 국물 요리에 이거 하나면 끝장납니다 저는 멸치 육수를 이렇게 좀 진하게 끓입니다 멸치 육수를 낼때 저는 500ml에 물 500ml는 자, 이 생수 하나병 분량입니다 멸치 종이컵 한 컵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머리도 그냥 들어있고요 자, 머리 내장 그대로 다 사용합니다 멸치가 이 정도는 들어가야지 국물이 진해요 그런데 주의할 것도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요 멸치 육수를 내장이나 머리를 따지 않는 대신에 이거 바싹 말려야 됩니다 베란다나 이런 곳에 펼쳐 놓든지 아니면 박스에사셨으면 박스 뚜껑을 열어 놓으시든지 해서 며칠 바삭 말리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소리가 나죠. 이렇게 소리가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부서질 때좀 이렇게 바삭바삭하게 부서질 정도로, 이렇게 부서질 정도로 아주 바삭 말려야 됩니다. 바삭 말려서 쓰면 멸치가 비대지가 않더라고요. 멸치를 건조만 잘하면 내장과 머리를 그대로 쓰면 되는데요. 또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너무 끓이면 멸치... 곰탕에 가깝게 아주 탁해지거든요 만약에 국물이 너무 탁하고 잘못 끓이셨고 진하게 너무 끓이셨다면 그건 된장찌개에 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멸치국물 하나로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되는 건요 모든 국물에 기분이 되니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걸 찍어 드리니까 이거 하나면 앞으로는 국물 요리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거 김치만 들 때도 이걸 넣고요 쇠고기국 끓일 때도 이거 너무 많이 넣으면 쇠고기국인지 멸치국인지 분간안 안 되니까 쇠고기 국물에 30% 정도만 넣어 주시면 멸치를 넣었는지 눈치도 못 채면서 진짜 맛있는 쇠고기 국도 됩니다 멸치 육수는 이 이게 500ml 물이거든요 이 500ml 물을 넣고요 아, 보통은 조금씩 된장찌개 할 때는 이 500ml 물로도 충분하지만 국물을 육수를 많이 낼 때는 저 500ml 하나에 멸치는 저전한컵 들어갑니다. 종이컵에 한컵 넣었죠. 그럼 저는 500ml가 아니고 오늘은 더 많이 할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오늘 한2리터의 양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멸치가 아까 이렇게 이만큼이 한컵 분량이었어요. 그러면 저는 500ml 네컵을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네번을 넣겠습니다. 마리수로는 정말 많이 들어가겠죠 한번 집은게 한 20마리 정도 될겁니다 이렇게 해서 불을 켜겠습니다 불을 켜고요 어, 다시마는 이게 한번 물에 헹궈줬는데요 제 손바닥만하게 크죠 오늘 저는 총 2리터의 양을 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물을 1리터만 넣었어요.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제가 1리터를 더 채울 거거든요. 이제 멸치 국물이 제 끓어오르기 시작하는데요. 거품은 이렇게 할 때마다 나오는 거 걷으시면 되고 자, 여기에 물을 500ml 더 줍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멸치와 다시마를 끓여서 물을 부으면 좀더 빨리 우러나기 때문에 처음 끓인 것은 끓리기 위한 작업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을 이제 500ml 넣고 이제 1리터를 더 넣어서 이게 총 2리터 물이거든요. 다시마는 한번 끓었으니까 었 물을 붓고 이렇게 헹궈서 여기 묻어있던 맛있는 것들을 다 뽑아내는 거죠. 헹궈서 다시마는 지금부터 이제 건져내도 됩니다. 이미 얘가 한번 살짝 끓는 과정에서 다 우러났다고 보면 되고요. 자, 이제 멸치를 끓이는데요. 제가 어, 냄비를 이렇게 흰색을 쓴 거는 멸치 육수의 색깔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멸치 육수가 조금 더 진하게 자, 이래서 다시 끓어 오르기를 기다립니다. 멸치 육수가 끓어 오르는데요. 자, 이렇게 거품을 이렇게 걷어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국물이 어, 이렇게 좀 맑은 갈색이거든요. 너무 많이 끓이면 이렇게 탁하면서 우연 갈색이 되면은 좀 음식을 해놓으면 비리거나 좀 쓴맛이 날수 있거든요. 그런데 속에 내장에서까지 깊은 그런 맛까지 우러나지 않도록 이게 저는 끓으면은 한 3분 안에 불을 끕니다. 멸치가 조금 들어가면 음식이 맛이 진한 맛이 안 나더라고요. 멸치가 많이 들어가야지. 이렇게 거품이 약간 이렇게 끈적하게 올라오는 거는 아까 넣었던 아, 다시마 때문에 그렇고요. 이 국물은 전혀 끈적하지 않습니다. 전 항상 멸치 육수를 이렇게 진하게 만듭니다. 모든 국물 요리에 멸치 육수 하나면 충분히 맛있게 만들 수 있고요. 자 육수 색깔이 어느 정도 이만큼 났으면 이제 불을 끄고 멸치를 건져내요 멸치가 좀 많이 들어가야 맛있죠. 멸치 양 한번 보세요. 멸치 육수 낼때 대파, 뭐 무, 양파, 뭐든지 많이 넣으면 좋겠지만 그런 걸 제가 해보니까 끓일 때는 좋을지 몰라도 끓이고 나서 이렇게 건져내면은 국물이 반밖에 안 남더라고요. 그래서 전 아까워서 대파나 무 같은 거는 육수 낼때 쓰지 않고 국물에 그냥 넣어서 끓여서 먹는 음식할때 씁니다 이게 육수가 많이 남지 그걸 너무 많이 넣으면은 건더기 반 국물 반 건더기 건져내면 그 건더기 속에 육수가 다 품고 나서 육이 육수 멸치 육수가 반밖에 안 남거든요 그래서 저는 멸치와 다시마만 넣고 1차로 이렇게 육수를 내고요 대파나 다른 것들은 그냥 국물 끓일 때 국물에 같이 넣어서 끓여서 먹으면 됩니다 색깔이 맑은 갈식입니다 맑은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탁한 가식이 되면 비려요 육수가 기본입니다 모든 음식의 육수가 멸치 육수 맑게 나온 거 보여 드리려고 유리볼에도 한번 담아 볼게요 이렇게 여러분도 맛있는 육수 내서 음식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멸치 육수 내는 것 보여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